이거 축구공. 태지가. 슉슉슉슉 슈. 하하. 장비를 정합니다저 갖고 와태식가 엄마한테 갖다 줘. No. 엄마 주세요. n no. 음, 음, 엄마 줘. 안 줬잖아 엄마한테 줘 엄마 줘 어구구 잘했네 또 봐봐 태지가공 가서 어? 갖고 와 엄마 던진다 태지가 출발 저기 간다 공 저기 공 갖고 와공 어디 갔어? 공 엄마 주세요 오, 이구 잘, 이 야! 자, 했어이 다시, 한번 자. 이 다시, 다시, 거 아니냐고. 태식아 엄마 공시다 줘. No. 저거 다시, 고시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요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, 다 버크도공 <웃음> 가지러 가? 응? 갖고 와! 저거! 태지가 공 갖고 와야지! 태지가 저거 공 갖고 와 <웃음> 어디 가?